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산 비흥항에 왔습니다 사실은 내일 주꾸미 선상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7시 30분? 8시는 채안된것 같은데 와서 군산에 지난번 에 신시도에서 아들내이랑 했는데 얼마 못 잡았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날 보름이라서 날씨라도 흐리면 모르는데 휘영청 달이 밝으면 집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채비는 기성채비고 자립지예요 면사 이런 게 필요가 없고 양쪽에 그 고무로 해서 밑부분에 그 추가 있어 가지고 밑에 굳이 싱커를 달지 않아도 혼자 설수 있는 자, 그런 걸 자립지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목적은 쭈꾸미니까쭈꾸미 낚시에 지장 없을 정도로 좀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썼던 바늘입니다 걸치가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대요 그래서 와이어 채비를 씁니다 근데 집어든 키자마자 오딱 들어있네요 걸치가 한 마리 보였습니다 자, 오늘이 물때가 무시에요 다리 없는 날이죠 갈치는 물때를 그렇게 가리지 않는 어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봐야죠 10월 3일 무시 간조가 오후 15시 9분이었고 지금 들물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이 19시 45분 그리고 만조가 21시 36분이네 좀 있으면 만조네 끝들물입니다 지금 저 11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 내일인가 그게? 하여튼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아들이랑 갔다왔는데 오우 재밌더라고요 야심차게 아이스박스도 좀 작은거 얼음 꽉꽉 채워갖고 왔습니다 뭐야 이거 내리막지해도 되겠는데? 오 갈치 보입니다 자 이, 이게 보이시려나? 오 크다 갈치 이야 yeah. 물어라 한 마리가 위로 떠다닙니다 갈치 어 수심은 굉장히 낮게 줬어요 자잘리지니까찌맞춤하기 쉽죠? 그냥 담그면 되는거예요 1m는 제 눈에도 너무 잘 보여서 갈치가 있습니다 여기 눈에 그냥 바로 띄어요 그래서 너무 그 눈에 잘 보이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아 수심을 대략 2m? 2미터? 2m는 채안 되게 맞췄습니다 그냥 면사매듭이 있고 반달구슬이라든지 큰 육각구슬을 해가지고 찌를 멈추는 그런 찌낚시를 반유동이라고 하죠 서해권은 발밑에 고기도 있지만 원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 많으셔가지고 멀리 있으면서 손의 감각도 필요하고 어느정도 좀한6 7 0 m 캐스팅하면 내바치 18호 16호 20호 정도 되는게 굉장히 고부력입니다 그래서 한 호수 정도 좀 낮추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맞추면 끝에 그러니까 쉽게 찌낚시하고 원투낚시를 접목시킨 그 장르가 있습니다 소세지 찌낚시 거의 우럭을 노리고 도다리도 종종 나오고 그래서 그때 쓰던 그 스펙이 보통 2호 이상 3호 때 전에는 그렇게 썼는데 안한지 오래됐죠 그것도 자 가지고 가죠 가지고 가죠 집어댔습니다 지난번에 신시도에서 보니까 가지고 가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돼자 갈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먹이를 지금 먹는 거예요 자자 자, 찌찌 가져가죠? 기다려줘야 돼 먹을 때까지 그러면 자립지가 불력이 세니까 위로 올라오더라고요다 먹지 않았으면 따라옵니다 자자자 또또또 또 끌고 가죠? 아직 덜 먹은 거예요 저 수중찌가 호래기 낚시 할때그 녀석인데 잘 보이시려나 자 끌고 갑니다 조류하고 다르게 조금 끌고 가죠 천천히 자 천천히 천천히 해서 아이 오또 달려왔어. 더 기다려줄걸. 아, 뭐. 어, 눈으로 봤어. 먹이 먹으려고 하는 거. 자, 또 건드립니다. 오늘 활성도 좋은가 봐요. 건드리다 마네요. 자, 입기 확인 좀 해보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잡지도 못해. 아, 첫 입지를 그냥 놓쳤어. 저는 사실, 루어하고는 잘안 맞습니다. 너무 자주 캐스팅해야 되고, 힘들더라고요. 아들 내미는 또 루어를 좋아하더라고요. 저하고 아들하고 성향이 조금 다른데 차라리 서 있더라도 찌낚시가 차라리 맞아요 허허 또 건드려 자 물속에 수중지 수중지 보이시나요? 자 찌를 끌고 갑니다 큰 녀석은 아닌 것 같아요 쏙 물고 가라. 자 지난번에 신시도에 가보니까 계속 옆에서 잡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고수신 것 같은데 그분께서 하시는 걸좀 옆에서 컨닝을 해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긴장하지만 계속 지켜보더라고요 했다가 어느 정도 가면 서서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야아니야 <목소리도> 이런식으로 자 해서 후킹이 된거 같으면 그제서야 릴링을 하는겁니다 자 후킹이 됐죠? 자 첫수입니다 첫수 아가 위험해 강렇가 갈치 갈치 갈치 구경하러도 많이 오셨어요? 오 괜찮으세요? 갈치를 빼는게 저도 몰랐는데 와이어 바늘이니까 일단 끝까지 당깁니다 으흐 안에 나왔다 갈치 이빨이 완전 칼날이래요 당기면 거의 다 빠진다고 하는데 오3 삼지는 안되겠고 한 2.5지 정도 되겠습니다 재밌네 자 우리 아들 줄 갈치 자 수심은 한 대략 2m는 채 안되겠고 2m 한 7,8,10 정도 되겠네요 오 지보가 많이 됐어요 가끔 보입니다 갈치가 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아가 저기 오 어,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되고. 뭐시가 제일 많이 잡요아저배타로 왔는데 오늘 같이 낚시 처음 해봐요 여기서. 자 스펙은 2호 아, 450 채비는 기성 채비 샀습니다. 아가 위험해. 아이고 목소리가. 헤어 꽁치 봐 와. 만조가 아까 몇 시였었죠? 만조가 9시 36분인데 그러면 끝들물인데 오늘 물때가 무시입니다 무시 일물에서 13물 그 다음에 조금 무시 사리가 용물 7물 뻘 같은 게 들고 일어났다가 가라앉는 물때인데 그래서 내일이 일물 일물이 모든 물때 중에 유속이 가장 느리죠 두 종류는 신성의 낚시니까 내일 큰 기대를 품고 왔는데 오늘 조항 소식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마리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이 군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늦면 나오는 근데 지금 물색을 보니까 물색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조금 무시, 무시물때 거의 끄들물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이때인데도 물색을 보시면 엄청 탁합니다 이게 어, 태풍 간접 영향으로 좀 물이 많이 뒤집어졌다고 하,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지금 물색이 너무 탁합니다 무시, 무시에 거의 끄들물 물색이 아닙니다 군산까지 내려와서 내일 큰일 났어. 내일 꽝치고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내양이니까 더, 물색은 깨끗해야 되는데. 아이고, 한 걱정입니다, 진짜. <웃음> 자, 입질하죠? 뭔지 몰라도 입질합니다. 진낚시에 이런 재미가 있어. 찌보는 재미. 툭툭 치고, 좀 기다릴 때, 짜릿한. 이게, 저는 새로운 분야를 파면, 조금, 처음부터 좀 깊게 팔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계속 이것만 생각나고. 어느 정도 성취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그것만 계속 하는 편인데, 걸치가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걸치가 위로 떴는데. 자, 끌죠? 먹습니다 지금 자 끓죠 자 깔짝깔짝 됩니다 깔짝깔짝 그렇지 먹어봐라 자 살짝 끓으니까 가져가죠 자 가져갑니다 가져갑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가져가죠 살짝 좀 당겨볼까요? 살짝, 살짝. 자, 툭툭. 아아! 먹었을까? 까먹혔을까? 아. 이것도 성급했나? 설마. 먹었어. 안되겠어. 헤드랜턴 가져와야지. 아, 이제 좀살렸네 자, 미끼만 먹었습니다. 그 녀석을 잡고 말리라. 어후, 꽁치 진짜, 비린내 자, 수심이 너무 깊으니까 제가 재미가 없어요. 수중지 보는 저 맛도 있거든요. 눈맛이. 그 재미가 없어. 뭐, 수심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뭐 이게, 분명히 고수님들은 보고 쓰시겠지만, 저는 경험이 없어서. 여튼, 수중지 보는 그 눈맛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1m 50, 70? 이 정도 될까요? 2m는 채안 되겠네요. 1m, 어, 1m? 70? 그 정도 되겠다. 제눈 깜냥이. 아니, 자립지도. 이게 채비가 수직으로 딱 정렬이 돼야지 덜 떠내려 갑니다 되게 웃겨 오호 뭐야 역시 미끼였나? 뭐야 설마 입질 한방에 먹질 않았겠지? 먹질 않았겠지? 아 진짜 이거 제가 뭐 잘못한 건가? 한방에, 한방에 더 강탈 당했어 와, 이지한방에 뜯기다니, 미끼를 좀 작게 써볼까? 멀리 타다 지금 다가는 거 아니고, 휘었네. 얘들이 이 위를 먹었나? 별로큰거 같진 않으니까 바꿔봐야지. 음... 뭔 트럭샷이야, 누가? 이번엔 뜯기지 말자. 미끼는 많다. 까이껏 뜯겨도 돼. 자, 바늘 바꿨습니다. 바늘 바꿨어요. 와, 어뒤게 입질한 방향이... 오! 바로, 그렇지. 그거야. 그래, 그래, 그래. 그거야. 후킹 안되면 바늘이 큰 거고. 발좀 기다려보자. 그래, 이야, 찌를 끌고 가는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물고 들어가, 물고 들어가. 그렇지. 너는 잠수함이야, 짜자. 그렇지. 이야, 오, 손맛 좋다. 오, 우후, 이야, 손맛 좋네. 와 이거 이거 무슨 삼지 정도 되겠는데 이거 진짜? 자두 수째 주의사항을 읽어보니까 손 진짜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됐어 이거 제가 재활용할 거예요. 재활용해서 잡을 겁니다. 자두숫째 이야 yeah. 갈치낚시 재밌네 이거. 마늘이 큰가? 조금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오, 그렇지가 위로 떴어. 오? 어? 내려가자마자. 자, 재어려 미끼로 잡는다고 했죠? 재어려 미끼로 잡는다고 했죠? 먹어라. 미끼도 작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씨야. 자. 이쳐봐마 나왔어. 우 어, 무서워, 무서워. 네, 잡으셔야 되는데. <웃음> 예, 예. <웃음> 자, 세 머리 쥐야. <웃음> 야. 잠지 삼지 되겠다. 잠지까지는 조금 안될것 같잖아요. 잠지 조금 안 되네요. 이지 예, 예. 반 정도 되 예, 예. 이지 반 정도? 어. 아, 저는 새끼로. 아니요 이게 미끼 파는 건데. 꽁치입니다 꽁치. 불까지 불까지 넘어오셨네. 아까 여기 왔다 갔다 하던데. 예 지금 많이 보입니다. 보여요? 예. 가끔 위로 휙 올라와요. <웃음> 예 입질 이 있습니다 같이. <웃음> 2m 다 조금 더 주는 건데요? 예. 이메다 꼭 근처. 예그 찌로 안하고 저기에캐으로 예, 그 조가는 그게 더 좋다고 하시는데 네. 아, 루기거든요오안하는게예 물결 때문에 찌가 정확하더라고요 네. 예. 학공치 저건 떼로 다니는 학공치고요 갈치가 가끔 옵니다. 이기 저거 학꽁치 어우 학공치 와. 저기네요 갈치 저 아, 저거 보이시려나? 아예예예 예. 예, 예. 아, 저거예요. 지금 저거. 갈치예요? 예, 예 예. 저 시커멓게 오. 빛 가까이 오면 또 은빛으로 반짝거리고. 음안 보이는데. 아 저기 검은색. 예, 예 예. 그림자만. <웃음> 예, 예, 예, 어요 많이 깊어요오이깊어요오오오오어라어라먹어예떨어라어라먹어어라 먹어라, 떨어졌어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먹끌고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오오오 따라오죠? 오? 먹었어요 어아이주일이 났다 예 한참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이게 재미있으요예 재밌습니다 짜리해요 <웃음> 처음 해봤을 때쏙 들어갔을 때 첨진할때 한마리도 못못잡았더라고요아 기다려줘야 되나 예예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잘라먹네? 한참 잘라먹어 많이 잡으시오예 고맙습니다 배치가 약은 게 아니고, 제가 너무 재활용 미끼, 새끼 손톱만큼만 남아있습니다. 미끼 많으니까, 교체해주고 갈게요. 미끼도, 오, 오 깜짝이야. 천 원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니, <웃음> 아니요. 꽁치 파는 미끼가 있습니다, 이게. 한 박스에 4천 원인가? 그 정도 하더라고요. 어, 언제부터 계셨어요? <웃음> 저도 계신 거 몰랐는데. <웃음> 찌만 보다 보니까, 오, 저런 건한 3주 될 텐데. 자 미끼 바꿨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재밌습니다 여러분 엄청 재밌어요 울든 안 울든 간에 엄청 아, 재밌습니다 아군산분이세요 아, 저는 소식 듣고 왔는데 어? 자 배터리 교체할 시간도 없이 입질이 막 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 고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어 저는 벌써 기다리지 못해서 계속 이러는데 이럴때 탁 끌어오시던데 저렇게 막 끌고 갈때 자힘 먹죠 힘 먹으면 걸린겁니다 이게 이야 손맛 진짜 좋아 갈치 유후 이야 사이즈 괜찮습니다 이건 오 이거 삼지다 이건 삼지 삼지 <웃음> 자 저는 제가만 좋아하면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을 거예요 어, 내일 주꾸미배를 타는 것도 있긴 한데 저희 아들이 갈치면 아주 그냥 거의 아빠도 내팽개칠 판이에요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큰 보람을 네, 느낍니다 그, 그, 예전에 또 오징어도 안 나왔는데 오징어도 나오고 뭐. 갑오징어요? 아니요 그냥 오징어? 예 네. 그냥 오징어가 나오나요? 또 나왔어요. 오 고등어도 나오고, 안 나오면 고등어가 다 나오고 <웃음> 작년에 연달이 있고, 올해도 수온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뭐 의견 분분하게 말씀들은 많으시더라고요 옛날에 얘가 황농원장이라 있었거든 퍼를 벌리니까 거기 가냐, 딴데다 이동을 해버린 거 아. 요사몇 마리 잡았어요? 네 마리요? 몇네 마리요? 예예 오오 어? 또 근데 죽은... 좀... 금방 금방 이름 잡은 거예요 지나온 날라갔어, 참... 처음알라 어, 형님 계속 잡았지? 나도 그 잡았 나도 맨날 잡았지 오! 물었어 물었어 응 물었다고요? 물었다. 네, 예예어자한 마리 더 물었습니다 있는데, 한참 기고있는데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자 물고 갑니다 물고 가자 응. 네. 이제 한번 씹었고 그렇지 그렇지 우리 그렇지, 우리 그렇지. 우리 이야 <웃음> 와힘힘 힘 진짜 좋습니다 이거 <웃음> 와 <웃음> 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예흐 네, 좋아요. 예, 네. 어우, 네. 쑥 들어갑니다, 진짜. 와. 감정하고. 네. 예. 네. 네. 봐봐, 체비 똑같잖아. 저기다가, 어. 네, 네. 요만한 봉돌 하나 달아도돼요 아, 접살 봉돌이요? 예. 네. 아. 그렇냐. 제가 갈치, 저귀동냥하고눈동냥에서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아. 좀 뭔가 서툴러 보이지 않으세요? <웃음> 아니 아니요, 체비는 <채미는> 맞아요. 근데. <웃음> 근데 얘들은 잡으면 금방 죽더라고요. 금방 줄이요 예. 네, 금방 줄이에요. 예. 1, 1분도 네. 못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들어가는 종류는 다 금방 죽어요. 어. 진짜. 네. 꽁치, 삼치. 예. 네. 아. 사장님 일개미 안 감아요, 자잠그형뭐 대? 어느 집 빼? 물도 흐게. 차 됐다고 왔다니까 오늘 술 먹는다고. 예. 이름이 런 날. <웃음> 아니, 오늘 보시고 앞으로 물때 계속 좋아요. 네. 내일 모레는 훨씬 좋습니다. 물때 진짜. 네. 아니, 여기 현지에 계시는데 갈치 갈치를 왜안 하시는지 갈치 맨날 해요. 맨날 잡아요. 아, 잡으시는구나 네. 여기 장어도 나오고 갈치도 나오고. 아. 버럭도 나오고. 어? 안 하고 있라고 물었어. 물었어. 또 물었어. 또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오호. 이 야. 이 <웃음> <웃음> <웃음> 야, 와. <우와>, 손맛 <손바> 진짜. 어, <웃음> 아주 뭐, 크지도 않은데. 예. 네. 와, 이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힘써요. 예,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사장님, 내 내일, 내일 안 가시면 내가 내일 다음 번. 여기서 여기서 요 많은 거 형님, 자연산 광어 나와 갖고 <웃음> 저 <여기서> 했다 먹은잖아. <웃음> 오, 한한 내수 광어도 나오나요? 예, 예. 광어 안 하고 다 나와요. 여기서, 또 원두 따들어면은 장어도 나오고. 천마당으천 마리, 고이 병원에 국인들또 삼십 마리씩 잡으러 아니 내가 계속 우와. 왔었잖아요. 애국인들 쓰는 칼질적으로 일로 와서 줄비야 무슨 시간에? 현지인 분들께서 오셔갖고 어, 어? 좋은 좋은. 장사만 하다 보니까 모르죠. 아, 오, 바로 오나요? 얘는 내가 딱요 자리에 와서 던져놔야 되겠네. 예, 예. 예. <웃음> <웃음> 많이 잡으십쇼, <잡으십시오다> 사대님. <되네>. 예. <웃음> 가보징어 워킹도 많이 다녔고, 선상도 많이 다녔는데, 음, 계기인마다 다르지만, 아, 집어등만 있다면 갈치가 더 재밌습니다. <웃음> 여러분, 군산 비흥항에 여기 회센터라고 써있는 곳 앞에서 하는데, 그분도 현지인 같으셨는데, 여기가 명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아까 맞은편에서 막아뭐 잡았다고 막 소리치고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군산이 고속도로에서 오! 또 왔다 또 왔어 저 오는 게 직접 눈으로 보입니다 아 내일 배 타야 되는데 애 엄마가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날반 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좋은 게 갑오징어는 유속이 빠른 날 그러니까 한 5, 6, 7, 8을 두물 정도까지 해서 이런 연안 쪽에 좀 붙는데 간조 전후 한 4시간 정도? 근데 갈치는 이 채비가 바닥에 닿지 않는 이상 물대를 안 가린답니다 크게 아무래도 들물 때가 더 좋다고 하시는데 어, 지금도 들물이에요 근데 초보한테도 잡히는 거 보니까 는 들물이 좋긴 좋나 봅니다 근데 거의 물대를 많이 안 가린대요 아 어, 바늘을 좀큰 걸로 키웠는데 바늘이 크니까 후킹이 잘 되네요 위에 많이 떠있어그 신시도에서 고수님께서는 그랬어요 위에 많이 떠 있는 게 보이면 수심을 더 깊이 해라, 깊이 해라 하시는데 초보는 또 맨땅에 헤딩 정신이 있죠 그분의 조언을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수심을 더 낮춰보겠습니다 높이는 게 아니고 오후 걸치는 잡았어요? 진짜로? 예? 예 걸치 잡을게요? 예, 예, 예. 보여 드려야지. 많이 잡았다고? <웃음> <웃음> <웃음> 많이는 못 잡았어요. <웃음> 그래도 예. 색깔 진짜 좋다. 예 예. 어, 재밌습니다. <웃음> 이런 거는 제자리에서 했던 거입니다. 그냥 구달은 잡은 거니까. 이거 꼬워 먹어도 맛있거든요. 아, 그럼요. 아들이 아주 그냥 아빠도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치안 치고 바로 해서 간채 갖고 먹으면 맛있고. 어. 시장 사이즈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펼치긴 합니예 예. 어, 예. 아, 그래도 먹을 만합니다. 네, 먹을 만한... 어. 음. 자, 자자 물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끌고 가죠, 끌고 가죠. 바늘이 크니까 이, 이거 보세요, 이게 입에 걸린 거야 이거 지금. 아, 안 걸렸어, 뜯겼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 속상하네 이거. 괜찮아, 괜찮아. 아, 자 승범 씨 말이 맞았어. 오늘이 다리 없는 날이거든요. 집어도 더잘 돼. 이번엔 기다릴게요 죄송합니다 초보가 자충우도를 저도 하는데 뭐저두번째예요 처음에 얼떨결에 아들내미가 한번 잡아보고 그래서 여섯마리 또 잡았고 와발음으로어 이번엔 기다릴거야 진짜 자 끌고가죠 이야 yeah. 이거거든 찌가 쏙 들어간게 아니에요 이게 자오이 손맛 진짜 <웃음> <웃음> 우와, 진짜, 이거. 갈치 손맛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사이즈도 커요, 이거. 자, 저는 이거 손으로 막 잡는데, 이거. 함부로 손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이 갈치 이빨에 물리면 피가 안 멈춘대요. 한참 동안. <웃음> 아이, 갑오징어에 집중해야 되는데, 시골월은 큰일 났네. 하긴, 일미이 걸치면. 얼마나 득되는 장사야 이거 여기 현지에 저 회센터 운영하시는 사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장님이신지 사모님이신지 어, 잡으면 현지에서 드셔도 된대요 회로 여러분 사이즈도 좋아요 자또 건드리죠 뭐랄까 짐승을 비교하면 반력이요 굉장히 영악하고 찌를 바라보는 제 신병은 좀 찌가 시크해 보이는 물뜻 안물뜻 매력은 있는 것 같은데 물뜻 안물뜻 이게 비딩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만조니까 자이 수심에서 안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내리지 뭐 사장님 거뭐 잡혀요? 예 갈치요 가, 갈치요? 예 우와 얼마나 작은 거죠? 아니 이지 삼지 알지셨는데요? 저쪽비 쳐야 되는 거죠 예. 집어등 있어야 됩니다. 아, 여기 제가 온지한 2시간 정도 됐는데 저렇게 가로등 있잖아요. 예. 저기는 집어등 이것도 필요 없어요. 아, 저 안에, 저기요? 가로등 같은데. 내일 주꾸미배타려고 왔는데. 아, 오, 아 내일 주꾸미배려고 왔어요. 예. 아, 그러세요? 저... 미끼가 먹혔습니다, 이런. 아니, 뭐, 아니. 요 <웃음> 미끼가 없습니다, 지금. 미끼를 갈아줘야 되겠습니다. 야꽁입니다 이게 예예. 예. 판매점에서 팔시더라고요 조류가 내향이다 보니까 멈췄습니다 9시 15분 아직 만족 안 됐는데 그 고수님께 기동량 하기로는 물때는 별로 안 탄다 다만 날물보다는 들물이 좋다 제가 갑자기 반짝 잡은 것도 들물에 잡았어요 지금은 거의 만족이 됐으니까 내일 주꾸미낚시도 있고 네, 좀 이따 자야죠. 오호~ 같이 딱 보이네요. 두 마리 보이네. 같이 가 굉장히 겁이 많은 녀석들이에요. 보고 덤비려고 하다가 또 안덤비고 수심이 좀 있어야지. 와서 좀 입질 있고 조류가 있긴... 어, 어, 드디어 왔네. 아, 이번엔 기다릴 거야.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 거야.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어? 또 물었어, 또 물었어. 또 물었어, 또 물었어. 그래. 가지가라, 가지가라. 그, 니네 먹이야, 마니 네 밥이야. 그렇지. 니네 밥이야, 우와. 니네 밥이야. 아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초보 티가 나죠? 초보는 원래 이렇게 못 잡는 겁니다. 처보는 처보예요. 아, 물만 좀 가면은 좀 잡을 것 같은데. 물이 안 가. 자, 오랜만에 입질. 먹죠? 먹죠? 기다리고, 기다리고. 자. 자, 왔습니다. 한마리 왔어요. 에이 작다. 아 오랜만에 한마리 오네. 차 빼실 때 플라이어 뭐 그런 거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갈치가 이빨이 날카로워가지고. 와... 너무 조거리가 안다. 자꾸 뜯겨가지고 누비오격이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리 잡힙니다. 수심을좀 깊이, 깊이 하니까 좀 물어주네. 2m? 2미터? 2m는 채안 돼요. 170? 180? 오, 이렇게 보니까 좀 큰데. 손님들도왜안 물지? 바늘이 작으니까는 후킹이 잘안 되더니. 자, 또 물었습니다. 아, 이렇게 켰어야 되는구나. 자 물고 가죠? 물고 가죠? 끌고 갑니다 끌고 가죠? 끌고 가죠? 자, 줄 풀어주다가 살짝 아, 자 이게 보니까 물고는 가는데 물고 그냥 가면 뜯기고 물다가 탁 멈췄다가 쏙 들어가고 쏙 들어가고 하면서 그때 후킹이 되나봐요 설마 또 먹었어 명확한 놈들 근데 아무튼 입질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 엄청 재밌어 손맛도 있고요 눈맛도 있고요 야 갈치 찐하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또 물었어 그래 물어라 좀확좀 좀 들어가라 이렇게 되면 후킹이 된 거죠? 와, 힘 진짜, 짜식. 오, 예, 그렇지, 짜식. 오, 콜콜콜. 오, 이건 큽니다. 삼지, 삼지. 삼지, 삼지. 자그렇죠쑥 끌고 가라 오우 이야 바로 웃긴 됐어 바로 어하참 <웃음> 작은 놈이네 진짜 어 이건 진짜 물자마자 훅 빨고 들어갔어 언제쯤 갈지 패턴을 알고 고수가들이나 초보가 너무 욕심이 많나요 지금 시간이 오, 10시 다 돼가네요 초날물? 초날물 되겠네 진짜 이 찌가 움직이는 게 갈치낚시는 그게 적절한 표현 같아요 고양이 시크한 맛이 있어 지금 말이 수 샜는데, 아홉 마리 잡았거든요? 아홉 마리 잡았는데, 짜식, 두 자릿수 채워주려나? 내가 놓치더라도 내가 기다리고 만다. 그렇지 니가 열말이야 와, 음, 좀잘 봤네요 오우 선지야 선지 끌어올릴 때는 커보였는데 적이긴 한데 음, 평은 그렇습니다. 랜딩이 중요한 거, 랜딩. 입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랜딩이 중요한 거, 랜딩. 왜 이렇게 눈맞춰어 터니까요? 이건 바늘에 걸린 거예요, 이건. 그렇지 우와. 우와. 그래 이거거든 자 안갈치 이쁘죠? 두번 끼워야 되나봐요 하여튼 젊으니까 그래야지 뭡니다 후킹 된거뭐 이런 거 조금 가늠이 돼요 바늘털이 하려고 한다고 그러나 그래? 그런 거 마냥 푹 들어갔다 푹 들어갔다 막 뭐, 그러면 지가 뭔가 인물감 느끼니까 이게 자립지가 약간 거부력 부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왔어 또 그래 자자 니네 먹이야 그래 그거거든 그래 얼른 가라 그래 그래 그래 그렇지 기다려줄게 형이 많이 먹었지? 많이 먹었잖아 이 짠씨 얼른 와 어? 아, 씨. 아직도 못먹고 뭐했어 인마 아, 자식 그, 참, 우여부단 하긴 해. 짜식, 욕심이 없어. 또, 가치가 싹 없, 어졌어요 보이는 게 거의 없으니다 예. 그죠? 예. 편할물이라서, 뭔가 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입질이 딱 끊겨버렸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 안산에서 왔습니다. 산에서요 예예 저 배타 <웃음> 내일 배 타러 왔어요 예예 아, 저는 집이 여기고 직장에 안 갔는데 아, 아 그러세요? 예한 10마리 잡으셨어? 예 한번 예. 봐도 돼? 예 아이 보세요 음. 얼마든지 보세요 음. 사진 찍어 보내줘야 돼요 <웃음> 토요일에 놀러 오라고 <웃음> 이거 이 정도면 튀겨서 먹을만하지 않나요 그럼요, 그럼요. 튀겨도 돼요 예저 뭐야? 튀기가 제일 좋아요 아. 찌개를 이게 찌개. 네. 어. 찌개 진짜 맛있어. 여깃 뭐 갈치가 맛있어요. 제주도와전 음. 갈치가 힘이 리,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아유. 네. 재밌어요. 손만둘게요. 예. 네. 예. 어, 재밌습니다. <웃음> 우럭보다 우록, <웃음> 우럭 힘이 세다니까 네. 예. 물 많이 퍼졌다. 예. 물이 들물 때 부는 것 같아요. 만조 지나고서. 예. 딱꽃대 아까 꽃대요. 예. 예. 예. 예. 땀은 땀은 해더니 아예 딱 끊겨져 버렸습니다. 시물 빠지면. 아. 아까 그때 올라왔을 때가 사장님 딱 그치기 그 때가 만족 그때 네. 들물이구나 좀덜 나오죠? 예 이제 슬슬 자야되는지 아, 30분 정도 하다가 입질로으면 그때 될것 같아요 예. 그래야 될것같습 내일을 위해서도 한숨 예. 자야죠 그게 <웃음> 낫습니다 예. 오늘 사장님은 내일 재녁 지 오늘 일을 다 봤어 <웃음> 아니 이게, 이게 이게 짬낚시라 그러는데 예, 예. 재밌어 요어 진짜 재밌습니다 저아 여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예 네, 알겠습니다 아, <웃음> 아, 예자 이제 자라고 하는거 같습니다 입질이 딱 끊어졌네요 내일 5시 반까지 오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갈치낚시 너무 재밌네요 어, 그리고 여기가 어떤 포인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횟집 운영하시는 현지인분들께서 여기도 좋은 포인트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저쪽에 등대? 등대 있는 쪽? 저쪽에서도 좀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등대 있는 쪽이 조금 물이 좀 움직이지 않으려나 어 만약에 제가 내일 선상이 없었다면 전 밤새 했을 겁니다 그만큼 정말 재밌네요. 이 찌의 눈맛이 한동안 아른거릴 것 같습니다. 조가는 루어가 물결채비 그게 조금 더 좋다고 하는데, 역동적이, 루어처럼 역동적이진 않지만, 보는 눈맛이 거의 루어의 그 역동적인 맛과 필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